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로서 우리가 이 카드로서 풀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풀어 갈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징계를 하나 해보자고, 그치? 명제, 이것이 바로 명제 설정이라는. 자, 명제를 우리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 자, 명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가 재물인이 있습니까? 오는데, 재물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래 보면 곤란하잖아. 바로. <웃음> 그런 명제가 안 되는 거야. 카드에서는 그런 답이 없어. 그러면, 응? 내가 재물인이니까, 어? 재물인이 있습니까? 물으면, 니뭐 할래부터 물어야 되는 거야. 음, 돈이 그치. 니뭐 할래? 뭘하고 돈을 벌 것이냐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돈이겠어 그럼 사기 지는 것밖에 없잖아 도둑질 하는거 것이냐? 자 그러면 자기가 그 재물을 오는 사람인데 재물을 이렇게 묻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재물에 가서 카드를 돌리면 안돼 니가 뭘할 것이냐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이냐 아, 자, 음. 자 명제설정에는 우리는 처음에 하고 있는 일 현재, 하냐. 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고 있는 일 가지고 재물을 긁고 하시냐 음. 그러면 내가 지금 예정인 예정인 일 갖고 우리가 돈을 모을 것이냐 세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미래다 그제 미래 계획에 계획에 의해서 돈을 재물을 얻을 것인가? 예전과 미래 차이 예, 예전은 내가 할 일이고 이 미래 계획은 어떻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자, 내가 시집을 잘 가서 돈을 벌 <웃음> <볼> 것인가? <웃음> 부모의 재산을 얻어서 돌 것인가? <웃음> 응? 그러면 내가 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데, 처음에는 우리 제일 좋은 거는 인연을 만나서 하는 거. 두 번째 우리는 부모를 만나서 하는 거, 세 번째는 나도 모르는 새 이게 아까지게 우리 공덕하고 똑같아. 이런 공덕에 의해서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고, 그러면 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재물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야. 능재가 그거다 하는 거다. 아, 눈물 했어. 그러면 이 카드가 근성으로 뽑으면 안 되잖아. 근성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거다. 이 사람이 이 영혼을 집중을 시키는 놓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 음. 근성할 때. 그래. 빌면서 으로 어. 아, 그거천부경천부의그 천부, 아. 아. 아. 절차가 딱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재물을 뽑을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제 설정에는 우리는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 자첫 번째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우리는 상담이 우리는 뭘까 하는 거다 그럼 타로 카드를 지금 선호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상이라 하는 거다 러면 여기에 보면 연애와 관련돼 있는 거 가장 많이 물을 것이다. 그지? 자두 번째는 이 결혼과 관련돼서 물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진로 직장과 관련돼서 물을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는 재물과 관련돼서 물을 것이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는 뭘까? 음, 자 연애 결혼 이런 것을 묻는데 여기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궁합이다. 이거는 결혼하고 당연 없는 건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직장에는 직장대로. 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이거는 결혼미거 아닌가? 아니지 궁합은. 결혼에 관련되어 있는 궁합은 결혼궁합이고, 나머지 궁합들은 아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직장에서의 동료 사이, 우리나라 친구 사이의 인간 사이 이 궁합을 우리는 푸는 응. 거다. 결혼은 오로지 결혼궁합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거는 결혼궁합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고? 내뭐 네, 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타로 카드하고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러 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연애를 한다고 하면 애인이 있다, 없다. 우리, 이건 우리 기납법이라 했다. 그죠? 결과를 놓고 푸는 거야. 자,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푸는 거, 없는 상태에서 푸는 거. 그는거다 푸는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 나 언제 생길 것인가? 어? 애인을 구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야 되겠지. 연애운이 있다, 없다. 이건 아니더기가 황당한 말이다, 이말이지 그러면 언제쯤 생기겠나? 그렇게 는 거지, 그제? 그러면 앞으로, 그럼 언제쯤 생기겠나?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 앞으로 애인은 어떻게 생길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생길란 거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애인이 생길란 거 하면 자기는 집에 가만히 있는데 애인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 그렇 나가야 되는거지 어, <웃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논리석으로만 풀면 되는거예요자 연애할 때는 나는 연애체주가 없다 이렇게 되는거야요 여긴 없는 사람도 그럴까 아이가 그런데 아, 나는 가는데마다 차입니다 해서 자꾸 이런 사람도 이때 간혹하다가 그건 솔직한 사람이야 그럼 안 솔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계속 차이면 마음이 안든다 자 여러분들 이 심리라는 게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심리. 이 사람이 상담하러 오게 되면 정 반대의 내용을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한다는 거다. 자 여기서 심리에서 나온 것이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긍정은 복 부정이다. 자. 강한. 강한 부정은 100% 긍정이다. 긍정은 곧 부정이다. 이것이 우리는 천부경 타로 가더의 근본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나는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은 100% 사람만 만나면 만날수록 차인다 는 거다 <웃음> 그러면 긍정은 복풀이다 어? 나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뭐 사람이 안 나타난다 이건 어떻게 연애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다 남자를 보기를 어떻게 걔떡같이 어. 본다는 거다 <웃음> 자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꼭 담아야 돼 강한부족은 무조건 100% 긍정이고 긍정한 곧 부정이다. 내 네, 그래서 하면 이 사람은 아이라고 생각해를딱 끼고 상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긍정은 곧 부정이다. 근데 그 이게 보는 과정에서 그전에 이제 보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혼합법인 가 뭐가 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응.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내가 사귀 하는지, 안사귀 하는지,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 그거는, 이가오는 조금 다르고. 그래? 어, 요, 요, 요 개념에서 조금 다르고. 그래? 자, 기본 틀이는 글이다. 여러분들 상담을 하려면, 상담을 하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사람은, 맞다, 맞다, 맞다 답이다. 예, 예, 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속에는 니가 한번 맞춰봐라 맞춰봐라 맞춰봐라, 맞춰봐라 이런거예요이것이기본이라는거다자 그래서 이런것을 머리에 깔고 하는거지자 그래서 솔직한 사람도 하는수 있어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첫번째 영혼의 문을 열어야 된다 영혼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말하는 말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소통을 해라는 거다. 소통이 돼야 된다. 어? 소통이 돼야 된다. 내가 말하는데 아니요. 이래 말해도 아니요. 그러면 틀렸다 해도 아니요. 맞다 해도 아니요. 그럼 뭐야? 이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그사람이제는 상담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다. 심리, 심리 테스트 할 때는 100% 이런 꽝이다. 그렇게 먼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 먼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음.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소통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 문을 여는 소통법을 먼저 배우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풀면 되고, 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카드 오게 되면 카드에 는 시간을 너무 많이 솜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사고가 자꾸 들어가고또 점쟁이 같이 무당이 앉아 타로 카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절대 그러면 나중에 결국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앉아가게 되면 자 재물운을 본다 그럼 하는 일이 뭐요 하고 있어요 없어요 것만다 날놓고 그냥 그럼 제, 내 재물이 오겠습니까 하고 딱붙 풀어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개의 카드가 놓자 그죠? 네 개의 카드가 놓면 여러분들은 어떻게요? 해이 카드를 놓고 하나씩 하나씩 하지 말고 네 개를 딱다 뽑아놓고 딱 펴놔놓고 이러면 장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지? 영원 카드 뽑아놓고 한개 올리놓고 뽑아 놓고 올리놓고 인간 카드 뽑아놓고 순번대로 딱 올리다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통을 할때한번 보자. 좋은 소리 하면 먼저 사람이 반응이 좋겠나 나쁘겠나. 반응이 좋아요, 좋은 소리. 그래서 카드 네개 중에서 제일 좋은 카드를 뽑은 것부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일 좋은 것부터 상담을. 자, 이제 소통. 이게 마음 영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네 개의 카드 중에서. 하이 카드가 노는 <웃음> 것을부터 상담을 시작하는 거다. 자, 이게 염장 찌르면 절대 마음의 문을 잘안 연다는 거다. 염장 찌르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요. 염장 찌르는, <웃음> 찌르는 것은 맨 마지막 소통이 다 들어가고 어떤 말을 해도 내 수긍 하겠습니까? 할때 이제 그 염장 찌르는 소리 해야지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다. 내가 못생기는데, 아, 당신 못생기소 하게 되면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있노 야, 이거 아니다. 이래야 되는 이거. 그래서, 우리 언니, 언니 언니는 이쁘게 생겼지만, 응? 연세 많은데 너무 이쁘면 기분 나쁘잖아. 그치?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하면 되겠나? <웃음> <웃음> 그지 좋다고 해야 마음이팍열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제일 좋은 카드를. 그럼 영혼이 저기 되면, 야, 응? 당신은, 정말로 머리가, 어떻게, 하이 카드가 왔다. 머리, 네.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확실한지는 몰라. <웃음> 그치? 생각만 확실한 거야. 정말로 <웃음> 그렇게 이게 말을 다 해, 내가 먼저 말을 다 해버리면 안 돼. 답은, 타로 카드의 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다. 본인이 갖고 있다 아, 상담자가 답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제일 좋은 카드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야 확실합니다. 이렇 거야. 그럼 지는 어떻게, 네,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될 거야. 자, 인간카드가 좋다 하게 되면 어떻게 잡을까? 야 이때까지 잘 살아왔네요. 잘 살아왔다, 이 말이야. 지금 힘들더라도 잘 살아왔다, 이 말이야. 힘든 것도 잘 살아오는 거, 어떻게. 힘들다는 것은 정직해서 잘 살아온 것이고. 잘 사면 어떻게? 사기가 노력을 해서 자살로 자살로 온게야뭐 사기를 치더라도 자살로 잘못고 자살하면 사기를 치면 그 사기 소리한 빼면 빼야 되잖아. 응? 그치? 맞아요. 사기. 아아 자살로 왔다 이거는. 아 어, 기신카드가 다 오게 되게 되면, 야이 뭐, 어? 이 집에는 응? 할배가 어떻게? 할배가 지금. 당신만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이 당신만. 조먹 어, 조상님덜 먹거리지. 어, 할아버지가 당신만 도와준다는데, 다른 생전는안 도와주고 당신만 도와준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나? 네, 자. 그러면 어릴 때 지만 이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아, 할아버지가 당신만 <웃음> 이뻐하고 있다. 그말 뜻해. 할아버지가 당신은 억수로 이뻐하고 있다. 는데 <웃음> <이뻐하고 있다며>. 돌아가신 <웃음> 할아버지. 아 그래 자기 조상, 조부 뭐, 뭐, 뭐, 남의... 그렇게 조상이지. 조만 조상이야 신이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남자고 오면 할머니가 도와준다 해야 되고 아, 또... 여자고 오게 되면 할배가 도와준다 해야 된대. 예, 이게 엄양이 좋아해서 합이 되는 합이에. 알뜰인데 여자 올때할니가 좋아하면 별로 안 좋아한대. 봄에 예, 그래. 여자고 왔을 때는 할배가 도와준다 해야 되고. 남자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할매가 도와준다 해야 된다 그래 문이 열린다는 거다 예. 자꾸 웃기만 웃으면 안되고 <웃음> 실제로 옮겨야 된다 <되네. 웃음> 자 인연이 카드 하게 되면 어떻게 인연이 카드가 좋다 하게 되면 야 기인과 기회가 왔다는 거다 그죠 어 기인과 기회가 왔는데 이 잡고 작고 안 잡고는 지목시잖아 오기만 왔지. 맞네. 잡힌 것은 아니다는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음, 오기는 음, 왔다. 음, 그럼 음. 이 사람이 어떻게? 기인과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잡을까? 궁금 안 음. 하겠나? 음. 궁금하겠지? 그럼 어떻게? 탁 틀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기녀올까 누구까? 이거 되잖아. 음. 그럼 벌써 다 틀린 거야. 마음의 소통이 다 끝난 거야. 음.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상담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이순은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그대로 상담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 카드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당신이 조금, 아, 당신이 지금 좀 노력이 부족하다. 조금이? 아, 그러네. 다시 한번 자꾸 엉뚱한 생각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자, 이렇게 하게 되게 어? 조상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죠? 아, 조상이 조상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니가 자꾸 회피하고 있네. 그지? 어, 이렇게 푸른 그러면 그때는... 어떤 말을 해도 수용을 한다는 거다.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게 소통의 문을 열 때까지. 그때 신뢰를 얻어야 돼. 아, 이게 소통이 탁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말을 한 것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고 답을 해줘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음량 푹 찔러보게 되면 아닌데, 말이. 그럼 7, 8월 달에 처음부터 물이 빠져 죽는다. 이사 예쁜 물르하잖아 그만두면 응, 안 돼. 응, 그만두면 안 돼. 전부 다 좋아야 풀리는 거야. 우리는 그 수리사주에서는 마음의 소통을 문을 여는 방법은 다르지? 카드는 당연히 다르다, 이 말이야. 그제 종류가 다르니까. 이건 심리적으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갖고이 사람이 내인데 싫어한다, 이 말이야. 근데 나는 자기가 이뻐요. 당신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만 좋다는데. 그럼 그 사람이 싫어하겠나, 좋아하겠나. 지금은 싫어하고 있지만 우리 우리 원장님 내 싫어한다 이 말이야. 아 싫어해도 나는 좋다 하는데. 아니 못생긴 사람이 있다고 왔을 때. 응. 이렇게 못생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장 멋있게 못생겼다 이렇게 한번좀 좋아하더라고. 어, 그렇 그럴 수도 있지. 네, 아. 진짜 아. 아니그 근데 그 멋있게라는 그말 때문에 사람이 싹 바뀔 수 있어. 네, 음. <웃음> <웃음> 응. 그러니까 이말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영혼의 소통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해야 돼 카드는 특히 그래요 특히. 그래서 이것만 딱 하게 되고 이것만 알고 요것까지만딱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카드부터 설명을 한다 했다 내게 음. 네 카드는 우리 수분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영혼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고 이거는내 행동이고 여기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고 여기는 주변의 인연들이 지만 좋은 것부터 설명하는 거야 좋은 것부터 설명하다 보면 좋은 거 설명하기 끝나기 전에 소통이 되어버린 거라 그러면 그 뒤에는 나쁜 것을 설명해도 되는 거야 그 뒤에는 나쁜 것을 설명해 <웃음> 봐라 저렇게 이제 뺏다가 마음을 먹으니까 저렇게 봐라 어, <웃음> 어, 그렇게 우리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데는 그래서 꼼짝 못하잖아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부를 할 거고 아, <웃음> 그리고. <웃음> 그래서 내, 내일은 10시까지 가는 거에 9시 50분이 올 거야, 봐라. <웃음> 자, 그래서, 영원의 문은 좋은 것부터 푼다. 머릿속에. 이거는 딱 담아야 돼 좋은 것부터 푼다. 어, 좋은 것부터 풀면 우리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소통이 끝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명제를 탁탁 풀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주 하다가 보게 되면 그우리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카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 카드예요 자 인간 카드에 나쁜 카드가 왔을 때 나쁜 카드를 열었을 때 당신이 네 행동이 더럽소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 그랬을때 그러,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될게 두 번째 딱 지켜야 되겠다. 인간 카드가 로우 카드가 왔을 때, 이거는 업업 라는 거다. 아, 아, 어 선생님, 지금 이 카드 뽑는데 집중력이 부족해요. 막업 말도 하지 말고 업업 응? 뽑는 거야요왜냐면 인간 카드가 왔을 때는 집중이 다른 건안할 거. 우리 집중 좀 해갖고 가입시다. 응?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올바른 개가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갖고 네 행동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네 행동을 못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참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카드가 로우 카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카드 엎어보고 다시 시작하자. 이것만은 다른 그런 카드는 괜찮아요. 다른 카드는 괜찮은데 이 카드만은 무조건 엎어버려 인간, 응. 인간 카드는 무조건 엎어버려 로우 카드가 될 때는 미디움 카드는 괜찮아요. 미디움 카드는 괜찮은데 로우 카드가 어때 다른 카드는 로우 카드가 넣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간 카드는 로우 카드가 넣었을 때는 무조건 카드는 엎어버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도 로우가 나 다시 또 하는 거야 그 계속 하는 게 아, 아, 계속 하자는 것이 아, 아니라 이제는 음. 여러분들이 테크니카을 필요한 게이죠 천부경 카드는 누구의 힘을 믿어야 되 어, 천주님의. 까 천주님의 힘을 전주님의 빌려야 된다 그죠 예. 천지님의 힘을 빌려야 된다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다 보기 전에 마음의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집중, 만약 이 카드가 두분씩 넣었다 하면 자내 카드를 잘못돌리다 응. 내가 당신이 카드 할때내 잘못돌린다 내말하는거야요 내 내가 집중을 딱 하고 이제 이 카드를 볼 때는 눈 한번 감고 풀어라 자 집중합시다 눈 한번 감고 집중합시다 하고 그때부터 푸는거에요 눈 한번 감고 집중합시다 하고 푸는거예요자이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게 되는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드가 로 카드가 안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카드를 정상적으로 풀어가게 되는 거다요 예를 들시죠이 카드를 정상적으로 풀어가게 됩다 그러면 이것만 갖고 명제 설정을 하나씩 하나씩 해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특별하게 한번 또 여러분들이 옛날에 조금 강좌를 하다가 말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한단수 타르 카드를 이용하기 전에 한단수 높은 여러분들은 테크닉을 지금부터 설명을 간단하고 다음주에 하겠다 나중에 내가 안해주면 여러분들이 다 뺏어 가세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종이를 한 개에 두고 도표를 하나 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인데 이 선택적인 이 표를 한 개씩 기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표를 나중에 봄에서 우리 원장님이 잘할것 같아 원장님, 어? 박원장님하고 둘이서 만들어 갖고 카드의 순분들을 한개 만들어갖고, 인쇄를 해갖고, 좀 나눠주세요. 자, 아홉 개 카드를, 아홉 개 숫자를 받는 거야. 이것이 바로 숫자 연산법이죠 카드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궁금할 거잖아. 그죠? 또 대기를 할수 있다고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돼. 대기. 뒤에 사람들이 대기하 사람들이 대기하게 되면, 그 설문지, 숫자를 적는 설문지를 한개쭉 나눠 고 그게 적게 만드는 거야. 심리 테스트를 한다니? 심리 테스트는 아니고 숫자만 짓는 거야. 응. 정보를 응. 응. 아니, 심심하니까. 그런데 그 속에 여러분들이 뭐다 들어있다는 거다. 어, 그 속에 여러분들은 밝히지 말고, 타르카드 하면서 밝히지 말고, 요것만 딱 오게 되면 벌써 여러분들 다 알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여기에 아홉 개의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 숫자에 따라서 음. 자, 해볼까요? 여기에 숫자를 적으십시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이것을 여러분들인데 푸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이트에서 이것을 상담해 줄수 있는 테크닉한 기술들이 시스템 만들어놨는데 내가 공개를 못 한다. 상담을 못 하니까. 여러분, 있죠? 지금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못 하니까. 자 이래서 9를 적으시오 이래서 9를 적으시오 이래서 9를 적으시오 이래서 9를 적으시오 이래서 3까지 한개 적어 보십시오 이래서 4까지 적으세요 이래서 5까지 적으세요 이래서, 6까지, 이래서 7까지 적으세요 어, 한 개가 없나? 어. 이래서 8까지 중에서 한개 적으십시오 요구만 하는거야요 그냥 심심하니까이정게 적어놓고 한개적어 6은 없어요. 심리에서는. 자, 여기에 숫자가, 이래서 국가인식이 뭐, 뭐든지 적을 하는 거다잉. 응. 어. 이거는, 이거는 거짓말을 못 하는 거야. 만약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그대로, 그래 뭐,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연상된 그 내용들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듣는 거야. 그러면, 뭐, 1, 5, 7, 8, 뭐, 응 2, 3, 4, 5, 7, 이렇게 적었다. 하자. 그럼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가 여기 한네개 붙여서. 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 저것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우리는 네 개의 카드예요. 영혼 카드.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도움 카드예요. 이것이 업장 카드예요.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애군 카드에요. 이것이 우리는 조신 카드에요. 이것이 우리는 욕심 카드에요. 그래서 일반상담할 때 요걸 딱 나눠놓고 카드를 돌리고 요거 딱 비교해보면 됩니다 요 방법은? 저 다음 시간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이것을 풀어갈게요 자 그러면 내가 뽑는 카드와 자기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카드가 다르다는 거다 이제 그러면 소망까지 다 아는 거야. 지가 거짓말한 것까지도 우리는 다 아는 거야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하고 속에 들어있는 마음하고 거짓말인지 참말인지까지도다 아는 거야 오케이? Okay? 요거 딱나 앞에 나 놓고 한자씩 한자씩 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 카드. 이것이 인간 카드. 그다음 여기 귀신 카드. 이것이 인형 카드. 이것이 돈 카드, 업장 카드. 순번대로 다 했다잉? 자, 그러면 여기 이랬다 야는 어떻게? 영원히 지금, 어? 여기 오가지고, 어? 상담하러 온게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하고 푸는 거야. 자, 여기는 오다. 그럼 이사오 하게 되면 별볼 일이 없다. 이건 재미삼아 온것 같다. 지금 행동이. 온 거는.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7번 카드 는 어떻게 해? 1, 7, 9잖아. 여기 지금 귀신에 휘둘리갖고 지금 여기 점치로 왔다. 이 귀신에. 이렇게 이런 사람 치게 되면 귀신들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된대 여기서 1, 7, 9 1, 7, 9 오는 사람은 여기에 거의 다이 여기 이 번호를 적고 온 사람은 전부 다 귀신빨이라고 지금 하면 된대 귀신들려 갖고 지금 왔다고 생각하면 돼 카드 돌리기 이전에 자 <웃음> 여기서 인연카드는 어? 이게 데리고 온 사람이든 어? 이런 인연들은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흔한 이 사람이 지금 내이 카드를 돌리고 온데 어떤 마음으로 이 카드를 돌리고 카드를 보러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카드 돌리기 는 벌써 대충 눈치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미디움, 로 카드를 미리 어떻게 다 기억을 해놓다가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 하이 카드는 어떻게? 369 하나 빼고, 368. 그 다음에 중치는? 1045, 0 1045에 하나, 1045 어, 0 더하기, 아, 1045 0 하나 더에 245.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179. 179. 응? 자, 그러면, 기신 카드에 179를 적어 놓는 사람은? 내 네, 지금, 이 사람은 귀신빨이 휘둘리고 지금 왔다는 거다. 뭔지 알겠지? 귀신이 휘둘리고 지금 와 있다는 거. 상담하러 오는데, 이 귀신빨로 휘둘려 갖고 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기들이 더분이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적은 사람은. 일찍구를 적은 사람은 무조건 여기에 귀신빨이 다분이 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거 신기가 있다. 아, 신기가 있다. 응? 일일일일. 에 시기 뭐너 해야 돼. 이거는 장난이다 장난아 그거는 똑저렇게 핵이 망쳐간아 음. 염장 찌르는 거아염는 거. 아, 거. 어, 반점. 아. 음. <웃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돌리는 방법.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것을 숫자 연산법을 이론을 가르칠 거예요. 시간이 걸리다라 그래서 이거는 못 가르치, 상시한 내용을 못 가르치면, 일단 정규 강좌를 끝내놓고 추가 교육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게요 오늘 어, 그냥 응. 요거만가져고도 연대까지 안 가면 돼, 연대. 연대 까지